그린블루는 조이너스 코리아의 동아리 중 하나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합니다. 오늘 그린블루 11기가 사화 촬영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아나라고 하고요. 어, 서울대 학생이고 제가 그린블루 11기 회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1기 부회장 겸 시나리오 팀장 권세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1기 배우팀 팀장 서유진입니다 저는 배우팀 전예주라고 합니다 배우팀 원래라고 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회의가 아, 한창입니다 이번 주 시나리오를 기획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좀 같이 볼래? 음. 아 그럼 우리 한국 천매 전화에 대해서 얘기는 거야? 음, 음. 음. 이거 골치도 있어. 골도 있어. 골치 있어. 골치도 많이 하고 있어. 당연하지 어아나도 있어. 골치도 있어. 골치도 있어. 골나도 있어. 골치도 있어. 도 있어. 도 있어. 골치도 있어. 있어. 골치도 있어. 골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걸 바꾸는 건 어때? 촬영 전에 초대이동가에 대해서 목록을 주면 우가꿈꿔하고 볼게. 그 것보다는 시나리오를 좀 바꾸는 게 어때? 근데 나 나는 스피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소재를 바꿔서 속담을 하는 건 어때? 음. 음.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음. 다. 음. 그러면 제가 다영이 벌칙을 받을 것 같아서 다영이 해야죠 말해야죠. 어그 사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전래동화 많이 알아서 괜찮았는데 좀그렇더라고요 제가 어, 외국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또 반대로 생각해봐도 좀 아니다 싶고 그랬었어요 <웃음>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웃음> 카메라팀과 시나리오팀이 촬영을 위해 세팅을 시작하네요. 바쁘게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총감독인 시나리오팀장 세경. 인사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오프닝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퇴근하고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살짝 이제 좀 잘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이 한창입니다. 오늘의 게임이 어떻게 그린블루의 콘텐츠로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 약간 제가 모르는 곳 많았어요, 솔직히. <웃음> 아마 잘 맞는 곳 같지만 그래도 좀 많이 몰라요. <웃음> 다들 갑자기 불을 끄고 뭐 하시는 거죠? 아, 벌칙 타이밍군요 그림블루는 벌칙도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네요. 다들 흥이 정말 대단합니다. Good! Good! o o d Good! d d d d 아, 제가 찢겠다, 여기를. <웃음> 제가 찢겠다. <웃음> 아, 약간 억울하죠. 저는 이겼는데. 근데 뭐 그래도 약간 같이 노래방처럼 노래 부르고 하는 거라서. 근데 저분은 누구시죠? 아, 카메라 뒤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촬영 편집팀이네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1기 어, 촬영팀으로 참여한 이미래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화면 안에 인물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하면은 어,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어, 이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누르고 그 모든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이것을 편집팀으로 넘겼을 때 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커버할 수 있는 샷을 많이 준비해서 만족하요네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특히 이제 그 유진님 <웃음> 유진님께서 이제 안경을 써주시고 굉장히 끼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촬영팀으로서 매우 흡족하고 오늘 발쭉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린블루의 촬영 현장을 한번 엿봤는데요 다들 앞으로 공개될 그린블루의 재미있는 영상들 기대해주세요